보톡스를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악유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보톡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잘못 알려진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 포티성형학회 회장 고익수입니다 보톡스를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악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몸 전체 그러니까 뇌성마비 같은 사람들이 어그 근육이 마구 강직이 되면서 뒤틀리는 그런 분들한테 다리 전체 그 다음에 뭐팔 전체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강직된 근육을 전체적인 사지를 한쪽을 다 풀어버려야 될때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어, 보톡스 한 병이 100유닛인데 100유닛을 한 4병 5병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독시시티죠 어, 톡 그러니까 독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린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리를 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용량을 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리 전체를 넣는 거하고 눈가 주름 미간 주름 넣는 거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눈가 주름 미간 주름 사각턱 보톡스 다 해봤자 한병한 한 병이면 충분히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의학과 같은 데서 얘기하는 전체 내성 마비에 활용하는 그런 보톡스의 양과 그다음에 이런 주름 주름과 사각턱 보톡스에 쓰는 양과는 뭐 심하면 10분의 1 그냥 평균적으로도 5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용량이고 이 용량으로는 독성이나 아니면 내성을 발휘할 수 있, 있기에는 너무나 작은 용량입니다 근데 어떤 많이 쓰는 곳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미용 성형에서 쓰는 용량과 똑같이 돼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안돼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한 논리죠 그런 논리에 의해서 보톡스를 멀리 하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미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가 주름에 쓰는 용량, 그 다음에 사각턱 보톡스에 쓰는 용량 정도는 그런 독성이나 내성에는 많이 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희박한 일을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쓸수 있는 보톡스를 못 쓰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름에 대해서 시술 받아도 안전합니다